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갱생보호, 쉽게 말해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 달이면 5천 명가량의 재수자가 감옥문을 나서고 그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갱생보호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호는 없고 갱생도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 갱생보호제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갈곳 없이 출소한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교도소로 다시 보내달라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박근식,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던 한 갱생원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장 회장은 출소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하며 20년간 복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합니다. 갱생원을 운영하며 출소자들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던 장 회장. 그러나 이제 들리는 건 원성뿐입니다. 그 사람은 주 국제다 겸 대통령이라고 볼수 있어요. 왕국이라 왕국 자기 왕국이에요. 언제 통제된 사회 여기 보면요. 한 원생은 숨겨두었던 세사살을 꺼내 자신들이 장 회장으로부터 당했던 가혹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 손에도 묶었어요? 네 손으로 묶고 양쪽으로 묶고 지일집 끄끄가면서 인다 식당에서 밥 먹고. 세사설은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묶어 행동을 제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금?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네. 저기 안에서 한 열흘이나 이십이 같이 있다가 열흘이나 이십이 같이 있다가 조금 괜찮겠다면 그래서 이제 밥 먹을 겁니다. <웃음> 장 회장이 아니면 풀지 못하도록 세사설의 자물쇠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생은 쩐간다. 부타 때문에 귀를 다쳐 청각장애인이 아, 청각 장애인이 됐다며 복지카드를 전구로 보여주었습니다. 아 귀로 뼈면 하더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야, 그 백에다 미리 이렇게 막쳐보 머리에 백번 맞았어. 두 번, 세번 맞았어 세 번이요. 어쨌네도 구두까지 붙어가지고 아, 안 가지 뗄야데 그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가거 나쁜 땜에 우리가 큰 소리 못 하고. 장 회장의 고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생들은 새 파이프로 맞기까지 했다고 나를, 합니다. 당분이 나를 맞고 그랬습니까? 내 사람은 맞은 것은 내가 새 파이프로 맞은 것은 내가 안죽도록 맞으라는 그 많은 못 거그 내가 많이 있습니다. 새 파이프요? 네. 제가 뭐 때문에 그저 그, 그, 친구를 새 파이프 때립니까? 저는 그런 뜻 사실 이 없습니다. 그 아, 여기거짓말이라 아, 그거는 완전한날조된거짓말니라지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있어. 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이이이이 길게는 32일까지 감금된 채 살았던 원생도 있었습니다. 감금된 원생은 방 안에서 볼 일을 보는 야만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장 회장은 원생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서 씨. 서 씨는 구걸을 하며 모은 돈을 장 회장에게 모두 맡겼다고 합니다. 구했어요장장 회장이 주지 않은 돈은 1,600여만 원. 통장엔 겨우 630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장회장은 원생들 앞으로 나오는 생계 보조비마저 손을 댔습니다. 원생들은 그런 보조를 받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돈.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나는 지금까지 처음 안돼 봤어. 얼마 나온 것조차도 저는 모르는데 그리고 장회장은 원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게 하고 3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떼었다고 합니다. 엄마, 무조건 내가 15만 원 필요하다 고 하면은 15만 원 주면 은 거기서 또 이제 자 11조 다뭐선금이다 이래서 떨어뜨리나갑니다. 11조와 각종 현금 명목으로 돈을 뗀뒤 몰래 착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모르는 거다, 이거. 이건 본인들이 모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이건 다 장회장 글씨입니다. 장회장이 임의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 심지어 그를 몰라요. 뭐 하는? 지난해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죽었는데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떻게 해? 난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한 30만 원을 받는데 거기서 10만 원씩을 드리고 감사하고 만원뭐다 떼버리고 조회에 헌금한다고 강제로 헌금을 떼기도 하고 헌금을 떼서 감당 올리지 않고 자기가 탁쾌해버리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우리 피를 빨는거어는 사람이래요. 이런 식으로 살펴야, 오히려, 효도가 낫다. 장회장은 실제보다 많게 원생들의 수를 부풀려 후원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종 후원금이나 무슨 모임단체에서 사람 명수대로 후원금을 해준답니다. 5,6만원씩 그러면 그게 140명, 50명 정도 되면 1년에 2천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또 오늘 많이 늘리는 거죠 한개 회원들을 그 생계비 지원한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백삼십 명 사십 명까지 한 적은 없고요. 아저희 판단에서는 약육 칠십 명이었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후원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기부를 받을 목적으로 숫자를 홍보물에서 자기들이 발행한 홍보물에서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두배 이상은 늘린 거네요. 숫자를 그렇죠. 장 회장은 원생들도 모르게 원생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원생들의 생계보조비가 매달 두세 건의 보험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장 회장에게 통장을 받았다는 한 원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700만 원이 보험금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총 다섯 개를 들은 거예요. 그 일이 아픈 얘기했잖가 들어야지. 그 생활비에서 다받래안 여러분 이것이라도 그 다음 때 가지고 김밥집이라도, 튀김집이라도, 아니면 분식센터라도 간식집이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또떳하게 제기할 수 있는데 보험을 안넣으니까 어디다 더보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 보험을 들어가자. 4개 보험회사에 무려 500여 건의 보험을 든장 회장. 그러나 그마저 사고와 사망 시에 원생들이 아니라 장 회장 본인이 보험금을 탈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은혜와 풍광교회나... 선교회로 보상금이 나오면 좋다는 거군요. 하나의 보람이 되니까. 네? 사회에 죄를 져가지고 한때는, 아, 이거, 이거,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건 아니고, 장호신 있는 사람, 개인, 영리위에서 한대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지만, 참아, 내쫓길까봐. 이곳 원생들이 장회장에게 당하고도 말을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생들 대부분이 형집행정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집행정제자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형을 살수 없어 가출수하는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재수감돼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혼보정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이들. 원생들은 대부분 교정위원회였던 장 회장을 만나 갱생훈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참말 좋아요. 여러분들의 나가 밖에 나가면 누가 보면 누가 그렇가냐참 말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면 은 장갑을 해줘, 사진들을 해줘, 직장만 해줘. 어? 다행히 얼마나. 음, 음, 음, 음, 음. 자, 별 손을 잡으시죠. 사실 이게 합법적인 시설. 정말로 국가 보도봤는데 그런 데서 사실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부모님지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맞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교도소로 가야 하는 입장. 원생들은 자신의 신분적 약점 때문에 장 회장에게 억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집어넣어본다고 시청 집행위그 엄포나 놓고 말입니다. 어? 이것이 뭐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이 목회자가, 예? 마을이 목회자지야 예? 악마가 양이 탈을 쓰고 있는 이 종자예요. 이를 이용해 장 회장은 원생들로부터 법적 보호자 위임 성낙서를 받아 상속과 보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장 회장이 많은 법을 들어서 그것을 탈 때는 정의당이 있으니까 사망 시는 자희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 법적 보호자니까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갱생원에서 타는 성합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암남바판이 없는 차량이 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회사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바그 차는 작년에 도난 신고가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발견된 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 갱생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차를 도난 신고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갱생원 내에 8대의 성합차중 4대에 대해 그런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갱생원은 가장 파악으로 됩니다. 월급을 줄 거니까 월급은 충분히 주고 몸험이 이빨정에 갖다 받아보자고, 장만이 하고. 아, 네. 네. 장호시 회장이요? 그런데 네. 그래서 돈이 나와요, 근데? 너무 적은 거 나오잖아요. 많이 타고 먹었어요. 많이 타고 나와 보험사기와 횡령으로 부당축제를 해온 장 회장. 그렇다면 장 회장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던 와. 것일까.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장 회장의 비밀 금고 안에서 수십 장의 달러와 함께 2억 원짜리 수표가 발견됐습니다. 상 회장은 이런 돈으로 다단계 사업에도 손을 댔다고 한다. 다단계 사업을 때 아, 어떤 거예요? 이 의자는 다단계 사업할때 가지고 온 거예요, 다이제 대장님. 아... 이 의자를 예. 사무실 에 직계하고, 직계는 네. 양쪽에 안어 해주고. 다단계 사업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자석 유라드나요? 예. 네. 그것도 형제들한테 강매하고. 저는 거기 투자다 투자다일 뿐이지. 저기다뭐그사업한그뭐 그렇죠. 분들에게 야그전 차단한다고 실제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앞에 방 안에 냉장고 있고 TV 있고 전 많이 흘러 나오니 모자란 자금은 사채나 주식 투자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야, 저는 그것개인라 나중에뭐 누가 돼 엄마 빌려니 누구 돈이니 막 이런 말을 해서 아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그 모아온 돈들 갖다 다 주식에 투자했는 거구나 제가 그때서 알았죠. 그 펀드에 자기 말로 한 8천 투자했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세 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는 체포되기 전장 회장이 숨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토지와 임야 등 10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론 살림이 어려운 갱생원 회장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맨날 돈이 없어 죽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뭐, 교도소 사장님이나, 천사님이나, 뭐, 퇴임하신 분들의 자리에 가서 보면은 아주 보통 축의금을 우리 상상 일을 해버려요. 이게 제가 보면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신권으로 그것도 쫙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거 보면, 은야참 저를 던져서 어디서 나올까? 민간교도소장이 되는 게제 꿈이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 무이탁 출소자들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장회장. 그러나 그 오른팔은 출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팔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출소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했던 인물이 인권유린과 착취를 일삼았다. 참 씁쓸함이 더한 이유입니다. 박관식 기자, 물론 원생들의 그 인권유린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말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장 회장의 횡령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생계보조비와 보험금 등을 합하면 모두 요구권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원생들이 형집행정지자라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더욱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네, 김지만 지금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장 회장의 가혹행위와 횡령외에 이곳에서 나가는 원생들의 시신이 혹시 거래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출소자나 불황인 등갈곳 없는 사람을 수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늘상 시신 매매에 관한 자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갱생원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 의혹은 더욱 컸습니다. K 갱생원 원생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 집행 정지자들 중병에 시달리는 이들은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천덕꾸러기 신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면요, 우리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은 뭐 국민들, 뭐론 여기서 야단납니다. 어서죽냐데 여기 의료시설이 알지 않습니까? 이들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16만 원. 부족한 예산으로 장 회장처럼 이들을 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형 집행 정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로그 사람들 구세요그 사람도 갈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가 됐지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수그그 사람 는그러 엄청난 부담이죠. 우리 치료를 해주겠다며 원생들을 데려온 장 회장.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가지고 내가 한 1년 안에 뭐 이게 전부 다 수술되가지고 다냥 스타일 한 옷을 했는데, 요것도 방치해놔버렸어요. 방치. 방치. 이거 지금 장수수, 나는 이인공항문 요것도 한 3년 내고 차고 다녔습니다. 인공항문을 네. 이가 없는 한 원생의 경우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식사는 물론 말조차 제대로 이, 못했습니다. 왜 말로만, 말로만. 뭐라고요? 최악의 상태에서 교도소를 나온 원생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7 0명중 대부분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이 하고 안 신병을 글쎄요. 비관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한 시민 단체를 통해 장기와 시신이 기증되었습니다. 조금 죽은 사람 숫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 어, 죽은 사람 숫자 그대로요. 이게 아, 그래. 몇 개죠? 서른 하나예요. 서른 한 개. 네, 서른 두 개네요. 서른 두 개. 원생들 사이에서는 시신이 매매되었다는 의기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전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저희 여기 모든 형제들 알고 있으면 그럼 사실을 공공공공연이 공무원,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못하죠. 말을 하면은, 해서나가라우리는다그라지 장우신이가 그런 사람이 우리, 우리의 시체를 갖다가, 거저 병원에 귀중하진 않았지다 지금 학생들 시험용이 없어도 쫄쫄 매는데 이렇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 예, 로로 제공하겠나. 저는 10원짜리 한 푼, 1원짜리 한 푼도 사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장회장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2구의 시신이 대학병원에 해부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25명에게는 안구가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에 지금 층에서 내려간다 1층한 응. 아, 2시간 있다가 장회장에 전화 해요. 송구한테. 응. 전대나 어디서 오니까 준비해라 그나 아이스박스에 왔다 <웃음> 가지고 <웃음> 와요. 두 사람이. 차이를 끌고. 80여구의 시신 중 가장 많은 시신을 기증받았다는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신 기증하면 어차피 그 본부 통해서 뭐 대학으로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거는 시신 기증한다 해도 장모, 그 장회장이 바로 보내는 게 아니,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심들지금심될수 있어요. 연계면 신고겠죠. 그럼 전화만 해드리는 거 전화만, 전화만. 응. 우리 어쩔 마음은 테고 우리는 줄 돈도 고 그러나 원생들은 장 회장이 자신들의 법적 보호자임을 내세워 아무런 동의 없이 시신을 기증할 만큼 시신 기증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 기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시신 기증도 몰랐고 보험 들은 것도 몰랐어요. 법적 관리 그것도 저한테 뭐 사고 시 어떻게 돼가지고 시체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한테 무인받은 게 있나본데 저는 그 무인은 무슨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무인을 찍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랬어요. 먼저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죽은 죽은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자의 침상을 만들지 말고 죽음 자체를 뭔가 아름답게 좀 승화시켜보자.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왜 죽었는지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고 대체 의약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 가족이 없는 무용고자가 대부분인 원생들의 경우 더더욱 정식 절차는 무시될 소지가 컸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요? 이분이 법적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서명해준 거예요. 하여튼 본인이 사하승세가 의사를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하는 안 하신 분도, 들어봐셔도안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알기로. 사치 기증한 그 서류를 우연히 음. 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을 기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대개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기증하고 있거든요. 과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인에서 기증을 했을 것인가. 음. 좀 시설에서 팔아먹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팔아먹는 거고. 이러한 시신은 장기이식이나 의대 해부용뿐만이 아니라 의료 상품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신에서 채취한 뼈와 피부 조직은 가공처리되어 화상 환자나 성형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입니다. 이러한 조직 이식제들은 장기 못지않게 시신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신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수만 명씩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수십 배로 많은 조직을 필요로 하는 인체 조직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피부가 37cm에 안만 원입니다. 그 응. 다가이니다 진짜. 여기도 이렇게 고기 겁니다. 응. 그다음에 우리 아킬레스건 이런 데 인대 예. 니다거면한한가만원 정도 해야지 예. <웃음>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조직 이식재가 최근 국내 업체들에서도 가공되기 시작하면서 시신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의학 발전을 위해 해부 시스용으로 기증했던 아내의 시신이 1년 후 조직 가공업체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쓰여진지 아는데 그것을 전대로 그냥 돈안 받고 전대로 팔았으면 좋는데 일이 밑순간에 그냥 그돈 받고 팔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답다는 얘기였잖아요. 유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어. 고민용으로만 쓰겠다. 음. 이렇게 하니까 유가족들이야그부는 어차피 못 벌어지는 건데 좋은 일이 있고 그렇게 되는 어. 건데 사실은 그걸 두번빼돌려가지고 제분을 지예고 해야 하나. 얘들이 일련해. 아니, 봐도 아, 못 씁니다. 예. 특히 무연고자의 경우 이러한 시신 거래가 사전 동의 없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외적 명목은 기증시설에 대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입니다. 줄 수도 있을겠죠만약잘 되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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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 그들의 어떤 사망했을 때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장기가 매매되기도 하고 뭐 시신의 일부가 이 매매되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계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들의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K 갱생원 원생들의 경우 장회장이 밀린 병원비를 탕감하는데 원생들의 시신이 거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밀림병원비는 제가 예, 지금까지 예. 다 감당을 했고 어떤 식으로 감당을 했어요? 예, 그 제가 세 스폰서들 후원자제 예, 후원자들에게 음, 개인적으로 책임으로 일단 병원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퇴원을 있어요. 시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병원에 상부시키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할수 없이 네. 제가, 네. 제가 개인적인 후원을 아, 회원들에게 좋았다니까요. 제가 사체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말 듣고 퇴원시키고 안 하고 환자가 바로 퇴원면 죽는데 그런 뜻이었어요. 네.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정말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이 맞을 말입니다. 이미 2년 전에도 시신 매매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장 회장 이제 다시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그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해가지고 시신 기증을 하게 되면은 다음은 4라도 치료액, 치료 금액에서 삭감해주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리 죄짓고 연고가 없는 몸이라지만 동의도 없이 시신을 기증하고 이 게다가 매매 의혹까지 있다면 은 이거는 자선의 탈을 쓴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방 기자, 지금 의혹은 무성한데 경찰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병원 측과 시신을 기증받은 시민 단체 그리고 장 회장 측의 자료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미루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주거서까지 인권을 유린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비인가시설은 아무래도 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인가시설은 어떻습니까? 예. 현지 우리나라에는 다섯 개의 인가갱생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민간시설 4개가 있는데요. 민간시설을 찾아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갱생인가 보호시설. 환각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무이탁 출소자가 대부분입니다. 랑 이번은 개똥 여기 개장 들어 들어가셔 여기 개장 거기 개똥 이곳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출소자들이 새와 개를 기르면서 정서를 순화하고 서서히 직업 훈련을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가서 뭐뭐 입에 뭐 알아셔가고 욕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저기 하고 그랬는데 이런 짐승이나 꽃 같은 걸 기르면 이런 거에서 그 집중을 하니까 정신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개를 키우는 원생은 한두 명뿐, 나머지는 허드랜이라며 지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부 또한 가축들의 냄새와 푸끈한 열 때문에 10여 명이 한 집에서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설 또한 법무부의 인가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시설. 홍보자료나 인터넷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원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생활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단한 사람만이 이곳을 지키며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땅히 이용되어야 할 시설들이 이용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 나가 면한 사람도 없어요. 어, 왜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저기 뭐 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거기서들 생활을 하는데 꾸준해요 예. 관할 공무원조차 열악하다고 하는 이곳. 그런데 왜 굳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두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 두 군데의 살림과 시설 관리를 한 사람이 도맡아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관리인의 편의상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훨씬 낫죠, 집이니까. 여기는 동물, 개, 키우고 막. 저 위에 생활관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지. 그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런 말을 못 해보고. 저는 여기 있을 때 새를 들렀었거든요 새부터 모여주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속 있게 된 거예요. 네. 체계적 치료와 갱생관리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한달 치. 출소후 치료 감호소에서 5년 동안 약을 보내 줄 만큼 이들은 아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런데약 약을 안 먹으면 얘들이 야, 약을 안 먹으면요. 이상 현상을 일어내요 그래서 <목소리> 여기서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관찰을 아니, 받고 아니면 떨어지면 고파를타와 아. 그렇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진찰은진찰 3개월씩 받고 약이 한 떨어지면 어.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신청하죠.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이들. 가끔씩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원생이 시설을 나가 일주일 넘게 들어오지 않아서 관리인과 원생들이 찾으러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그 원생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환자들은 집으로 가서 집에서 조치하면 되는데 집도 안 가고 중간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찾아놨어요. 일반 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같으면 차를 비웃지 뭐. 원생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일. 이 갱생보호시설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과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갑자기 작 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인지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신장애 상급, 정신장애 이급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근데 바, 계속 예. 피약. 받아야 되고 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할지 하는 저희들도 의문인 굉장히 가는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기대하기도 무색하게 이곳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식비 충당에도 빠듯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요 카드 카드 요거 요로 하는 거 하나는 요거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카드값은 어느 정도 한한 50만 원 정도에서 쓰니까 월달도만 음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년에 1,500만 원.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후원금에 의존해서 지금 제가 운영을 해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소자를 불어드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계속하고. 그 시간 우리가 이제 어, 그 스스로 해야겠다. 이제. 또 다른 법무부 인가시설인 다만선교회. 120여 명의 무일탁 출소자가 있는 이곳은 민간시설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입니다. 출소자들은 출소 전에 입소 신청을 한후 심사를 거쳐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 시설이 없으면 그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재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또 재고를 했었어 이곳에 대한 법무부의 올해 예산 지원은 1억 750만 원. 120여 명의 인원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 역시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다만 선교회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활용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자체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게 법무부의 장관님으로부터 갱생보호시설 인가를 받아서도 중남구청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무인가시설로 쳐요. 왜 무인가시설로 치냐고 항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아니면 다 무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가로 치기 때문에 그런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고. 법무부 인가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설에 비해 의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설비 부분에서 지원의 폭이 훨씬 좋습니다 부처 간의 업무 성격이 이러한 차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 같은데 제 생각이나 이건 자체를저 사회복지 사업 사으로다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총 사회복지 사업으로 포함 시키가지고 예그 네.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인 관리하는 그 전과자라 하더라도 그 전과자 그 교도소에서의 전과자지 아래 나간 막까도나가는데 사회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는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모든 걸 포함을 시키가지고 네. 이제 남들이 이제 계속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이거는 또 전혀 개념이 틀리죠. 갱생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공간인데 당인히 예. 그거는 법무부에서 거기서 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한한 국민,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정해주지만 갱생보호시설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일주일 후 다시 찾은 갱생원. 원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라나 그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될지도 좀. 네,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많은 태어는것같은다 그렇다고요. 불안하죠, 아무거나 이런 거.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대리 나와서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이 있느냐. 얼마 전이 갱생원은 복지부의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에 따라서 관리할 시설로서 조건부 신고시설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국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는 겁니다. 두 담당 부처가 서로 미루는 사이 민간에 맡겨진 출소자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복귀는 더욱 더되 뿐입니다. 어, 지금의 어떤 체계로서는 사실은 어, 그들이 어떤 재환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어, 법무부의 인력, 그쪽의 예산 그것만 갖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어, 복지 쪽 복지부의 어떤 그 인력과 예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좀 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1년이면 6만 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출소자들의 관리를 놓고 아직도 우리 정부 부처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박건식 PD,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5명이 재범을 한다고 라 하는데, 이 갱생보호시설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라면 결국 국가시설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습니다만 무이탁 출소자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까닭에 나머지 무이탁 출소자들은 노숙자로 떠돌거나 재범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송 가호소앞 가족들은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며 출소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호송차가 다가오고 한 달에 한번 있는 가출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것은 가족. 갇혀있던 감호소 담장 밖을 나온 이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몇 명의 출수자들이 성합차를 타고 함께 떠납니다. 갱생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남은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가족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무이탁자들입니다. 그 생활할 수 있는 돈를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년 사고 나왔는데 돈 거저가랑 만아만원 아, 아, 단출한 가방 하나뿐, 오갈 데 없는 무이탁 출소자들은 사유가 그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교도소 문 밖을 열고 갑자기 열고 나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어떻게 직경에서살수 있을까 특히 가족 관계나 직장도 없는 그런 무이탑 출소자라면 더더욱 어딜 가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말하 출소자들이 어떤 그런 압력이나 프레셔나 압박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수 있는 뭔가 게스 챔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단절됐던 사회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갱생보호공단입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갱생보호공단은 서울시의 경우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받아셨더라면 저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주는 거죠. 여기로 와서 보니까 50조가 일단 해결되고 또 여기서 뭐 좋던 나쁜 취업을 알선해주고 검진 뭐마고 잡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일할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주니까 경생보호공단에서는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거기서 벌어오는 돈까지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경생보호공단은 전국 17개 지부에서 연간 2,400여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소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경향이 많아져 서울의 수용 인원인 60명도 그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58명, 59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3명 정도가 더 많이 어, 출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겠고 또 누가 새로운 신집으로 대상자가 들어오면은.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아난 불편하니까 먼저 나가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로 대전식으로 이건 유지가 되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단에 들어가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김씨의 경우 숙식 제공 결정 통보를 받았지만 수술을 했던 경력 때문에 입소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그날이 비 엄청 오는 날인데 그직원 앞에 우산 하나 한거 빌려가지고 쓰고 나왔는데 이틀이나 그, 그 건물 그 계단에서 살았어요 제가 긍생보호공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실적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이 돼야 되는 거고 일정도 돈을 모아서 사회 정착할 수 있는 상태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당분가는 그러다 보니까 김성공공단에서 실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정착금도 마련이 안 되고. 공단측 주장대로 소위 실적을 낼수 없었던 김 씨. 한때 모진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그때 지하철에 불 한번 들으려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 어려움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또 다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부에,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공단 생활은 6개월 이후 본인의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출소자들이 자립을 하기엔 짧은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그것보다도 먹고 자고 자기가 거칠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천만 원을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요즘가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여튼 영 이제 네. 와다 보니까 좀 너무 막하죠, 지금.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까 싶고. 성실하게 저축을 하며 9개월 동안 공단에 있었던 박 씨. 그는 돈을 드모아 나가고 싶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라 그런 사람, 100명에 90명이 범죄를 하더라도 단 10명이 열심히 살라 그러면 그에 대한 조이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식이냐. 공단을 나온 이후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직장도 잃기도 하고 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내세우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적응을 해나간다는 게한 10년에서 15년 동안 기간을 장기간을 그담만에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별천지 같고 주의 의식을 하게 되고 이제 어딜 가도 이제 대화가 잘안 된다는 거. 현재 갱생보호 시설은 한국 갱생보호공단과 함께 네 개의 민간 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해도 전체 6만 명의 출소자 중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수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재범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 행상을 하고 있는 김 씨는 전과자입니다. 출소 후김 씨는 막막한 나머지 자살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재범을 했습니다. 이후 출소와 함께 범죄가 이어졌고 지금까지 범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진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런 유혹 받은 적이 많았었죠. 어떻게 그런 유혹을 받으시나요? 비치고 힘들 때, 돈이 주머니 없을 때, 또 배가 고파서 노숙자 생활을 했을 때. 출소한 지 2년. 김 씨는 범죄 유혹을 막아주는 것은 주위의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가 옆에서 붙추겨주고 잡아주고 하면 된다. 그들을 방치했을 때 영원한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고 의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방치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그들을 재활하고 사회가 품어줬을 때 얻는 이득보다 그 비용이 훨씬 큽니다. 무관심 속에 살아갈 의지마저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공원 수도에서 세수를 하고 더물로 그 배를 채우는 문 씨. 그는 받아줄 곳이 없어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민가 시설도 받아 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민가 시설도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갈라면은 참 출세가지고 2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시설이 또. 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아예 한 불에. 문이 좋아가지고 딱 들어가면 몰라도 들어가는 생각을 말하래요. 먹고 자는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문 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먹고 잠잘때가 있어야 했는데. 아무데도 아, 이렇게 고수하면 돼요, 지금? 갈 곳이 없죠.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문 씨는 이 말을 남기고 잠잘 곳을 찾아 허디론가 떠났습니다. 네, 우리 사회 복지의 어두운 현실. 갱생 보호 사업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마 정부 당국마저 이런 바 전과자들인데 혹은 또 죄지으면 또 잡아넣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갱생 보호 제도를 정책의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잘 갖춰진 갱생 보호 제도 출소자들의 거듭나기는 물론 결국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점, 다 같이 생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디첩 여기서 마칩니다.